안녕하세요 피터옥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더뉴 k5 미터기 자리 복원입니다 택시복원 차량들의 문제점 중 하나인 미터기 자리 복원을 위해 이곳에 었습니다 구멍이 뻥 뚫려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임유칠 유일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준비한 부품들은 모두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미터기 자리 복원의 경우 택시용과 승용의 파츠가 다르기 때문에 플로어 콘솔 어셈블리 교체 및 수납 트레이를 장착해야 뻥 뚫린 구멍을 메꿀 수 있습니다 수납 트레이의 경우 적용된 사양과 동일한 컬러로 준비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어봉을 뽑아준 후 센터 콘솔 스위치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플로어 콘솔을 통째로 드러내고요 좌측은 기존 부품, 우측은 신품입니다 트림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이식해줘야 하며 보시는 것처럼 수납 트레이가 장착될 부분의 형상이 다른게 특징입니다. 조립이 끝났으면 차량에 원위치 에시켜주고요 잡소리를 유발할 수 있는 배선들은 면 테이프로 테이핑 후 조립을 이어갑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커다랗게 뚫려있던 구멍이 사라지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콘솔과 같은 컬러인 우드패턴 수납함과 함께 통일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USB, AUX, 파워 아울렛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조명도 잘 들어옵니다 이상 더뉴 K5 미터기 자리 복원 작업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